사고 난지 55일이 지났습니다 약두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누워만 있었죠 그동안 제 방은 거의 창고로 쓰였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워도 어떻게든 걷기 시작하면서 방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프로였다면 개판이었던 방 모습을 찍어놨을 텐데 멍청하게도 찍어두질 않아 가지고 전후 비교가 되질 않네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방을 치우고 작업실을 마련했지만 사실 딱히 할수 있는 게 없기는 합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프로젝트는 이제 마감 수순이고요 제가 없어서 함께 일하는 아, 초이께서 달려나갔습니다 이제는 일어서 심심한 일을 해 합니다.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가지고 뭘할까 고민을 해도 딱히 나올 게 없네요. 아 마침 크록스가 배송됐다는 메일이 왔네요. 10월 8일에 샀는데 10월 25일에 배송이 시작됐습니다. 이게 맞나 싶지만 사람이 아프니까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앉아서 러시아사 공부나 하고 그걸로 블로그 포스팅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. 앉아서 하니까 좋네요. 누워서 할 때랑 느률이 다르네요. 오늘도 건강 행복하십시오.